거래 제도화 된다 특검법이 통과 됐다 이게 뭐 지금 어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그 주요 골자가 첫번째는 어 자금세탁 자금세탁 방지 어 그러니까 그실명 실명확인이죠 실명확인 그리고 두번째는 정보보호 어, 개인정보 유출되고 그 개인정보 팔아먹고 이런 것들 어, 정보보호들 이거 두가지가 포인트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리 이 특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어, 미리 좀 isms 라고 하는 그죠 isms 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미리 인증을 받아놓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여섯 개 고려던가 그래요 여섯 개 고려던가 미리 받아놨어요 이거 어 시간 시간과 비용 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엄청나게 소모돼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전에 회사 다닐 때 ISMS, 그 PIMS라고 하는 그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그 정보보호 이러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희 부서 담당자로 있었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솔직히 좀 절차가 되게 짜증나고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중소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자체가 상당히 좀큰 걸릴돌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총 6개 거래서가 이미 인증을 확보를 한 상태고 이거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죠. 실명 확인. 어, 그러니까 은행 통해서 은행 통해서 그 니네 계좌 지금 벌칙 계좌 하는데 법인 계좌 벌칙 계좌로 하지 말고 개인 실명인증 다한 다음에 인증된 사람들만 거래를 할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은행 쪽에 이 지금 이거에 대한 그 감시와 체크, 그 관리 의무를 의, 그 은행에다가 그냥 그 부과시켜 버린 거예요. 금감원 그래서 금감원이 원래 금감원이 이런거를 다 원래 케어를 해줘야 돼 어,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는데 이걸 안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금감원이 이, 어, 그 거래소 암화폐 거래소를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거래소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금융기관인가? 금융기관? 이렇게 그 해석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 손에 그, 피묻히기 싫어서 칼자루를 대신 은행에다 지어놓고 은행을 계속 조지는 거지. 어, 야, 니네 제대로 안 하면 니네 진짜 불이익 준다라고 해서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심연계좌를 막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좀그 제도를, 어, 규제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은행에 좀 간접적인 그러한 규제 관리가 아니고, 어 이제 금감원이나 요런그 금융 감독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어, 법안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코인 충이 코인 충이 어, 그동안은 도박 도박꾼 취급을 당했습니다. 도박꾼 내지 투기꾼 취급을 당했어요. 어. 그, 전,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어, 발언을 보면 알듯이, 그쵸? 어, 이러한 투기판, 어, 도박장과 같은 그러한 그 색, 뭐야, 지금 행태를, 뭐, 좌시할 순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뭐, 고려하고 있다. 근데, 아, 그 사람은 진짜 똥배짱이죠. 어, 아무래도, 그 박상기 법,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 실무자가 아니었어요. 그까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 출신이, 학자.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이 발언 하나하나에그 관련 부서, 어 유관기관들 이런 게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어, 미쳐 고려를 해할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수는 솔직히 그냥 자기의 말 한마디는 그냥 수업시간 때 발언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 솔직히 그때는 그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어, 이때 그 박상기 법무장관의 모, 발언으로 인해서 어, 실제로 모멘텀이 만들어졌죠 었 하락 모멘텀은 솔직히 그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 이거는 과장된게 아니고요 그때 발언을 모멘텀으로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어. 뭐 결국 그 발언 이후에 그 V자 반등으로 이제 뭐 거의 정상 가격까지 회복은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장이 시작됐죠. 자, 어찌 됐든 어, 저그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죠. 어, 자꾸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어, 어쨌든 그분의 난, 음, 그분의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좀 어, 우리 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우리 그 코인충, 어, 코인충의 지위가 어, 상당히 좀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박꾼 취급하는 거야 도박꾼 취급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그 업비트나 코인 차트 보고 있으면은 어쟤 코인 하나봐 약간 수근수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래서 외부에 대놓고 나 코인한다 어 이렇게 밝혀지도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특근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 이렇게 우리가 그 본이 아니게 음지에서 어, 음지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그러한 어, 우리의 지위가 어, 우리의 지위가 그나마 격상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어 그래서 어, 저게 가장 큰 뉴스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그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실명인증 이런거는 이미 다 거의 다그 메이 그, 그, 매, 그 마이너, 마이너 거래소 말고는 다 어, 이미 그 컴플라이언스를 했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보호 인증 IS, ISMS는 4대 거래소 업비트 어, 비성 코인원 코빗 그리고 고파스 한비코 어, 총 6개 그러니까 총이 어, 6곳 말고는 솔직히 다 어,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네, 뭐 캐셔레스트뭐 코인 빛 이런데, 이런 어, 데는 뭐 앞으로 얘네가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인증받지 않으면은 이제 걔네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좀그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아무튼 총 6개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고팍스랑 한비코는, 어, 그, 실명하게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못 받은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해요. 어, 얘네가 원래 그, 뭐, 얼마, 몇, 몇월 며칠 전까지 이거를 신청을 했으면은 이 입출금, 실명하게 입출금을 할수 있었는데, 어, 기간이 지나가지고 뭐 못했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총 6개 거래소,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영업을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거다 어, 우리한테도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 전반적으로도 어,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그 스캔 프로젝트들 있죠 어, ICO 거, ICO로 거 i c o 거하게 헤쳐먹고 어, 먹튀하는 그런 사례들 얘네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ICO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 어, 뭐 얘는 거래소가 아니니까 이거랑 뭐 똑같은 커벌리언스를 하진 않겠죠 그래도 이기존의 업비트 비썸 코인은 코빗 곱박 삼미코, 여기에 그 상장을 해서 그 하려고 하면은 옛날처럼 아무거나 다 상장을 시키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쵸. 아무래도, 어, 어렵게 그 인증을 받고, 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계속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무 프로젝트나 막 상장을 시키지 못할 거예요. 어 근데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어 이제 ICO를 하고 뭐 예전처럼 ICO를 해서 뭐 거대하게 펀딩을 하는 프로젝트들 어, 당분간은 뭐안 나올 거니까 어, 안 나오고 있죠 음. 네 아무튼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렇죠. 박성님 인정은 하기 싫고 세금은 첨묵하고 싶고 어, 그게 정답이죠 네. 솔가실님 안녕하십니까 소셰요. 어서 오세요. 불방망이님 특급법 통과는 업비트 신규 계좌 오픈할 수 있는 거냐 어,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 지금까지는 신규 계좌 오픈을 왜안 왔느냐? 이거를 어필을 이제 정부에다가 할수 없었어. 정부는, 어, 암호화폐? 어, 암호화폐, 마음껏 거래하세요. 마음껏 거래하세요. 근데 뒤로 가서? 야, 은행, 너네 이거, 실명 인증 이거 잘안 되고, 니네 만약에 그, 자감세다 이런 거 걸리면은 니네가 다 책임져. 라고 해버리니까 은행에서 막아버린 거야. 은행에서 막아버린 거야. 정부에서 막은 게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에다가 헌플랜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합니다. 네, 뭐, 응원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하고, <웃음> 은행은, 아, 씨, 진짜, 진짜, 이 개새끼들. 뭐. 이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 거죠. 유저들이 아무리 은행에 대해봤자, 은행은 솔직히 뭐, 정부 공공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어, 우리 업무 방침대로 한다. 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금법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직접적으로 정부가 관련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계좌 오픈도 아무래도 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킨,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건들 있잖아요.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계좌를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그 구실이 없는 거예요. 어.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는 저는 신규계좌 오픈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기애난과 최종구 발언 <웃음> 저도 그래요 그때 좀 모멘텀이 크게 났어 가지고 어, 바로바로 몇천만원씩 빠졌었습니다 네. 프리님 어서오시고 네 천만원짜리 설렁탕 네. 배어항님 반갑습니다 네. 조국이 머리끝에서 팔았다 뭐 지금 아직까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코인 링크 쪽이라고 있어요 포스링크 라고 하는 코인 링크 그쪽이랑 이제 되게 결합이 돼 가지고 뭐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네, 어, 고, 고팍스는 신한은행이 주주니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쵸 고팍스 신한은행이 직접 투자하는데니까 아무래도 좀 크지 않을까 네. 정경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웃음> 자 어쨌든 요 뉴스 특검법 관련된 요 뉴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뻗어 나가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그제 예상 아마 바이낸스가 지금 원화지가 오픈되는데 지금 그원화지가오픈되었다는 거는 그냥 원화 카드로 어, 바이낸스 사이트에서 그냥 카드 결제가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오픈된 거 아닐, 아닐 거란 말이지 왜냐면 이게 발전이 돼서 어, 원화 마켓이 열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원화 마켓이 열리고 어, 한국에서 원화로 바이낸스로 바로 입금을 할수 있는 요러 루트가 생기지 않을 것일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어,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단계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아까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XB, 그쵸 한국 법인 중에 하나인 BXB 어, 그 바이낸스랑 이제 파트너십을맺진그 BXB가 원화스 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원화스 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화스 테이블 코인으로 바이낸스로 쉽게 입금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에 원화마켓이 열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뭐 어, 지금 바이낸스가 솔직히 글로벌 1위 알트코인 거래소가 맞긴 하지만 어, 지금 대부분 국내 유저들은 어, 원화 마켓을 이용하려고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한 단계를 거쳐야 돼. 한 단계를 거쳐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업비, 이더리움을 사서 어, 바이낸스로 보내서 다시 비트 마켓에서 거래하거나 그렇 테더 마켓에서 거래하거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송 과정에서 비트나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라는 이 전송 매개체를 사서 보내는데 여기에 또 리스크가 있다. 얘네가 변동성이 크니까 옮기는 과정에서도 어내 자산에 그 손실이 날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이게 바이낸스는 대부분 비트코인 거래잖아요, BTC 마켓 거래. 그러니까 BTC 마켓 거래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야. BTC 마켓에서 만약에 뭐 알트코인을 샀어, 그래서 10% 수익이 났어. 근데 비트가 30% 막 떨어져. 이런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트 마켓 거래에 대한 그 약간 거부감이 생겼었어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usd 테더 마켓이 어, 새로 생겨나오고 usd 테더 마켓이 상당히 좀 많이 부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 아무래도 한번 거쳐서 또 비트를 usd 테더로 바꿔야 되니까 국내 여자들은 거의 테더 마켓을 이용 안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BXB라는 곳에서 뭐 거래소의 성격을 띄진 않겠죠 그쵸 그냥 어 우리 페이지에서는 음 BXB라는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살수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바이낸스로 전송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이낸스로 원화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간단한 매개체가 생겨버리면 은 바이낸스가 아마 원화 마켓의 거래량을 볼륨을 거의 뺏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아직까지는 좀먼 미래 얘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어. 자, 6대가 6대거래소 아까 나, 말씀드렸죠, 6대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빗, 아코인빗 아니, 아니죠. 코빗. 어, 그럴 뻔했네요. 코빗, 코인원, 고파스, 그리고 캐, 그 한비코. 어. 6대거래소는 지금 그 뭐야, 그 FAT, FAFT인가요? 어, FAFT?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ISMS 이런 거. 돈이랑 시간이랑 비용이랑 인력이랑 다 들어가면서 적어도 6개월씩 걸리는 이거 절차를 다 만들어놨어. 어, 근데 거래는 실질적으로 볼륨은 안 만들어져. 어, 업비트랑 비썸만 간간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어놨더니 이제 바이낸스가 음. 판다 깔아놨더니 바이낸스가 이제 어 여기서 이렇게 어 자금을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그 발판을 한번 만들어놨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돈만 쓰고 시간들이고 비용들이고 사람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유저들은 바이네스로다 옮겨 갈 수도 있다 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원화 마켓 자체가 뭐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아니고 그냥 bxb가 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 발행한다 그쵸 bxb가 뭐 바이낸스니까 어차피 어. 그래서 요거 앞으로 어떻게 기추가 어, 흘러갈지 좀 주목이 됩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